야, 진짜 미안한데 다른 게 아니라 나돈좀 빌려줄 수 있냐? 그래, 빌려줄게. 천천히 갚아도 돼? 야, 저번에 돈 빌려준 거 고마웠다. 이제 계좌로 보내면 되지? 뭔 소리야? 내가 언제 너한테 돈 빌려줬다고 그래? 으휴 내가 네돈막쓸 때부터 알아봤다 그러게 내가 평소에 아껴 쓰라고 했냐 했냐 너는 어떻게 된게몇 번을 말해줘도 매번 그러냐 계획 없이 막 치르니까 그렇게 되는 거 아니야 그래 친구 좋다는 게 뭐냐 빌려줄게 그래 빌려줄게 너무 힘들면 안갚아도 돼돈 필요하냐? 크크크크 일단 형님이라고 해봐 크크크크크 음그래서 빌려주면 언제까지 갚을건데 어 그... 글쎄? 이게 뭐야? 쓰면 빌려줄게 야 진짜 미안한데 야나돈좀 빌려줄 수 있냐? 응? 이거 가지고 되겠어? 더 빌려줄까? 싫어. 귀찮아. 왜? 무슨 일 때문에 빌리려고 하는데? 납득할 만한 이유라면 빌려줄게. 나도 돈 없는데 미안하지만 안된다고 말해야겠다. 어, 그그게 알았어. 빌려줄게. 미안하다. 나도 요즘 빠듯해서 안될것 같아. 야, 그러지 말고 좀만 빌려주라. 어? 돈들어면 바로 갚을게. 제발. 어, 알, 알았어. 근데 돈 생기면 꼭 갚아줘야 된다. 하아. 그냥 확실하게 안 된다고 할걸 이번 달 진짜 빠듯한데 그래도 바로 갚는다고 했으니까 괜찮겠지? 내가 빌려주긴 조금 어려울 것 같고 잠깐만 전 급하면 이건 어때? 내가 너에게 돈을 빌려줘야 되는 이유를 말해봐 날 설득할 수 있으면 빌려줄게 어? 나도 없는데? 쏘리 야 그러지 말고 좀 진짜임 야 진짜 미안해 혹시 돈 필요하냐